2013년 12월 미국 뉴저지에 잠시 머물렀다. 뉴저지 후암 선언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암사기 진단전이었지만 내 수명이 3년 후에는 다음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정리를 위함이었다. 그때 유언장을 쓰듯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뉴저지 북은 내가 즐겨가던 숲을 찾았다. 집에서 2, 3분 거리에 있는 숲과의 인연은 축복 그 자체였다. 1990년 미국에서 인연을 맺은 이 숲에서 뉴저지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맞이했다. 봄이면 따스한 햇살과 꽃을 구경하며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을이면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 사이로 떨어지는 낙엽들 사이로 겨울이면 눈 덮인 길에 첫 발자국을 내며 앞으로의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사색하곤 하였다. 당시 뉴저지주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통신회사인 AT&T 본사가 있었다. 이 회사의 전신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벨이 1877년에 설립한 벨 전화회사였다. AT&T는 세계 다국적 기업으로 기업이 국가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그 어떤 기업도 AT&T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IBM이 등장하면서 무너지게 되었다. 1981년, IBM은 기업의 전유물이었던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로 제작하는 데 성공하면서 마침내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열었다. IBM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뚝 성장하였지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룹을 꿇고 말았다. 그리고 빌게이츠 역시 구글과 아마존에 그의 자리를 넘겨준 지 오래이다. 모토로라, AT&T, IBM은 모두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지만 앞날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바로 집단지성 때문이다. 집단지성이란 미국의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개체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는 집단지성이 통하지 못했을까? 완벽한 스펙을 갖춘 인재들이 일하는 기업이라면 집단지성은 더 높은 지향점에 집단지성을 발휘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집단지성에 빠지는 바람에 번번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놓치고 말았다. 집단지성은 개미가 개미집을 만들듯이 빅데이터를 쌓는 데는 유리하지만 번뜩이는 천재들의 영감을 저해할 수 있다. 1970년대, 한국의 1년 예산의 약 25%의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만류했었다. 하지만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사람들이 있었기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달러라고 한국의 국민 총소득은 북한의 약 26배가 넘는다. 북한은 핵을 제외하면 철도, 고속도로, IT 등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수준이 우리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함을 대함에 있어 집단지성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대화 상대로는 부족한 사람과 대화를 하겠다고 밀어 붙이고 있는 국이다. 북한의 변화는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한다. 무리하게 대화를 추진한다면 수업료를 크게 물 수도 있다. 2009년이 오기 전 나는 두 개의 큰 별이 떨어진다고 예언한 바 있다. 그 별은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19년 예언하건대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여러 개의 별이 떨어질 것이다. 그 별들이 누구라고는 차마 말할 수는 없다. 이 지구촌은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 사람의 국민이 그들보다 더큰 힘을 갖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한 사람은 집단지성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줄 알며 당당히. 1인 1국가, 1인 1종교, 1인 1방송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